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 이동윤입니다. 아, 오늘 강의는요. 캡컷의 유료화 자세히 말하자면 모바일 버전 캡컷의 유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하고 화면부터 한번 볼게요. 어, 일단 화면을 보시면 지금 캡컷을 계속 써왔던 분들은 이 화면이 계속 점차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카메라로 바로 촬영을 해서 찍고 찍자마자 바로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 뭐 얼굴 보정 기능 캡션 기능 이런 것들도 최근에 생겼죠 그리고 뭐 프롬프터 기능 이런 것들도 예, 화면에 있는 이 대사를 읽어가면서 뭔가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클라우드라는 것도 생겼는데 이 클라우드는 여기서 편집하고 있던 내네 프로젝트를 어말 그대로 캡컷의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기능이 생겼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무료로 쓸 때는 512메가 정도의 용량을 주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접속을 딱 했을 때는 굉장히 빨리 뜨는데몇 개를 업로드를 하고 나니까 이걸 로딩을 하고 있는 건지 화면이 조금 늦게 뜹니다. 지금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제대로 떴네요. 자, 요 정도의 용량을 주고요. 제가 편집을 했던 것들을 그냥 이미적으로 한번 올렸거든요. 이미로 올리고 보니까 이 편집을 할때 사용했던 영상들이 제 폰에 있잖아요. 그, 폰까, 그 폰에 그폰 있던 영상까지 그냥 같이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용량을 이제 차지하고 있던 걸 확인을 할수 있을 건데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돈 내라는 화면이 바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돈을 내면 100기가까지 크라우드 공간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폰에 있는 내가 촬영한 영상을 편집을 하고 내보내기까지 해버리면 사실 원본 영상을 폰에다가 두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월 이건 이제 구독 개념입니다. 다다리 11,000원씩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만 쓰고 땡 하겠다. 그러면 4,000원 더 비싼 이걸 하면 되고 1년치 한꺼번에 돈 내겠다. 이걸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쓰게 되시면 여러분들 제일 싼 월구독을 하게 되실 건데 월구독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좀 주의해야 될게 어 기구독 여기 보시면 구독 종료로부터 최소 20시간, 24시간 내에 자동 갱신을 꺼야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00기가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편집 효과, 잠금 해제라고 돼 있거든요. 어, 다양한 편집 효과를 잠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효과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썼다, 그럼 내보내기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떤 프로급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요런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었구요 지금 제가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30분이나 녹음했는데 한번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현타가 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한번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영상이나 제가 그냥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자이 영상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뭐 그냥 이런 제 아들 영상입니다 자 얘를 꺼내 가지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편집. 뭐, 프로라고 붙어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에서 또몇 개를 이렇게 눌러봤거든요. 누르니까 여기는 프리라고 돼있죠. 프리. 프리. 프리라고 돼있는 것도 있고요. 오려내기 한번 눌러봤어요. 뭐, 여기도 별다른 거 없는데, 배경 제거 이렇게 누르니까, 뭐, 이건 원래부터 되는 기능이었고, 자, 배경 제거에 뭐, 테두리 넣기, 스트로크 넣기, 이런 것들도 원래 되는 기능이었거든요. 이건 돈 내고 쓰는 기능은 아니었어요. 자, 오려내기 끄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맞춤형 오려내기. 자, 뭐, 이렇게, 그으면 된다라고 돼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브러쉬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여기 퀵 브러쉬라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눌러볼게요. 퀵 브러쉬.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어, 요거는 이제 기능을 좀 해제합시다. 요거는, 해제를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오른내기를 하겠다. 맞춤형 오른내기를 하겠다. 퀵 브러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한번 몸을 대충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잡아줘요. 대충 문질러도. 자, 요런 기능들이 조금 추가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자, 캐컷 회원회에서 동영상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계속 해볼게. 자 이렇게 했죠. 방금 물어보는게 뭐였냐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보내기를 누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내보내기 단계에서 아 지금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자 99, 100. 자,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제한을 걸어요. 프리미엄 기능 쓰고 있으니까 돈 내라 라고 제한 걸고, 걸고 있죠. 그래서 만져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쓸수 없게 해놨어요. 이 프로 기능들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쓸 거야. 아이, 더러워. 안 써. 프로 기능 따위는 쓰지 않을 거야. 하고 저는 여기서 원래 썼던 오려내기에 그냥 배경 배경 제거 기능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돈 내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이렇게 쓸 때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뭐 필터 같은 거에 들어가면 필터에도 이렇게 프로가 붙어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뭐 색감을 여기 있는 예쁜 색감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이게 돈을 내고 쓸 만큼 뭐 굉장히 끼깔나게 좋으냐 뭐 그런 거는 또 아닌 느낌이에요.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조정은 어차피 수동 기능이니까 이 조정 기능 안에는 돈 내고 써라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는 필터하고 조정 두 개만 있었는데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동영상 품질이라고 생겼는데 이게 깜빡임 제거라고 플리커 현상을 없애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일반인적으로 우리가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언제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촬영 장비를 가지고 어딘선가 실내에서 뭔가를 찍을 때 실내에 그 조명 있죠 그 조명이 백열등 말고 그 형광등 같은 경우에 보면 깜빡임이 있거든요 그 깜빡임 현상들이 화면에 보여요 깜빡깜빡깜빡하는 게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촬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 공간에서는 위에 형광등이 있지 않고 led 기능이 led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플리커 현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굳이 쓰겠다 하면 얘를 이제 켜주면 뭐 추천 약하게 강하게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려고 한다면 스마트폰이나 이런걸로 TV 화면 있잖아요 그거 촬영해 보시면 줄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옛날 최근 모니터 말고요 옛날 모니터 막 화면에 주사율이 있는 그 모니터들 보면 그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스마트폰에 보면 FPS 뭐 이런 설정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들을 뭐 30에서 60으로 올리고 뭐 120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를 촬영을 하면 그 플리커 현상들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플리커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얘를 이제 없애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고급 기능이긴 해요. 뭐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도 이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고급 기능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또잘 되긴 돼요. 해보 테스트를 해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 때 찍을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실내에서 촬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 기능 하나 때문에, 뭐, 만천원을 내고 쓰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외 촬영 많이 한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더 들어가면, 이제, 보정. 여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가 볼게요. 자, 보정에 들어가니까 뭐 얼굴 모양 변경하고 메이크업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메이크업도 보면 여기에 프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기에 프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요. 아직까지는 프리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대메뉴에서 스티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스티커는 아직까지 돈 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게 없고요. 자 스티커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볼까요 편집효과 동영상효과나 신세효과 한번 가볼게요 자 동영상효과 뭐 화면 위에 뭔가를 덮어 씌워주는 기능이죠 아마 요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요런 기능들 한번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겁니다 뭐 요런 것들 카테고리에 들어가 가지고 뭐 요런 것들 뭐요런것 한번 써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각 카테고리별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요런식으로 추가로 프로라고 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저런, 이런, 재밌는 효과들이 좀 있네요. 뭐, 요런 것들이 살짝, 살짝 붙어 있습니다. 요런, 요런 것들. 자, 이것도 필요하다면 돈 내고 쓰면 되구요. 저는 굳이, 뭐, 이런 거에 돈 쓰냐. 약간 그런 입장이기는 해요. 자, 요런 것들이 더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신체 효과. 이 안에도 들어가면, 뭐,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눌러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돈내라는 표시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조만간에 뭔가 기능이 추가되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영역이 여기 왠지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쭉 있었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위로 한번 쭉 올라오고 가보면 여기 이제 프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뭔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내보내기가 안될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썼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 화면 덮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기능을 하나 썼잖아요. 그죠? 자, 뭘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내보내기에서 아까 전에 색감 조절을 제가 썼던 것 같거든요. 터치하고. 그러면 또 그걸 꺼야죠. 내보내기가 지금 안 되니까. 어, 여기 가서 제가 뭔가 이런 걸 썼나봐요. 그래서 안 쓰겠다. 표시를 했습니다. 안 쓴다. 더러워서 안 쓴다. 지사에서. 자, 표시를 하니까 없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거는 이제 프로 기능하고 상관없는데, 최근에 GIF 기능이 생겼어요. 그 안에도 보면 여기 프로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P라고 돼 있는 것들은 화면의 세로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f HD라고 부르면 1920 곱하기 1080이거든요. 그래서 화면 크기를 1080P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화면이 좀 작겠죠? 얘는 한두 배, 세배 정도 되는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움짤, GIF라면 우리가 움짤을 말해요. 동영상 플레이 버튼이 없어도 그냥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가는데 소리는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움짤을 만들어 주는 기능인데 이 움짤을 만들 때 프로가 다 붙어 있어요 큰 사이즈로 만들라 그러면 근데 요것도 굳이 여기서 만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어,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그 동영상을 인터넷 가가지고요웹 브라우저에다가 어 그냥 gif 변환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여러분들 mp4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그걸 자동으로 공짜로 무료로 바꿔주는 웹 베이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무료로 바꾸시면 됩니다. 굳이 이 gif 기능 때문에 돈 내고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한번 쭉 훑어보면서 돈을 내라고 프로 이 표기가 붙어있는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어, 제가 다른 컨데돈 내고 쓸만한 기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고 하느, 냐면이 캐컷이 나온 지가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2년? 그 2년 동안에 굉장히 얘가 이제 무료 버전, 막강한 기능을 지원하는 무료 앱에 그 거의 왕자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돈을 내는 앱보다 훨씬 더 기능도 막강하고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용자를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확보를 한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유료의 기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유료의 기능들은 굳이 안 써도 될 만한 기능들이었거든요. 그냥 무시해도 넘어갈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로고를 그냥 강제로 받게 하는데 로고를 떼는데 돈을 받는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되게 많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수는 쓰진 않을 건데 제가 만약에 이 캐컷을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였다고 한다면 돈을 안 내고는 배기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을 넣기는 할것 같아요.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만원 정도만 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넣어서 내 영상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은 있다면 쓸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난잡한 이런 기능들이 있지. 프로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난잡한 기능들. 이거 뭐 굳이 이런 것들 쓰려고 돈을 내야 되나 사실 그런 생각들이 좀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도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로 버전을 이제 오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당장 뭔가 막강한 기능들을 더 넣기는 힘드니까 뭐 100기가 무료를 준다 이런 서비스까지 더 붙여 놨던 것 같아요 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뭐 만드는 회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마도 이거를 전체 유료화를 하거나 뭐 로고를 이렇게 붙이는 거를 유료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쓰다가 내가 평소 때잘 쓰고 필요해서 이걸 계속 써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쓰던 기능들이 다 유료화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쓰는데 좀 문제가 생겼다 하시면 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앱스토어 가신 다음에요. 비타라고 검색해 보시면 VITA, 비타. 비타민 비타할때 비타 있죠? 이걸로 검색하시면 여기 비타라고 스노우 우리나라 회사이거든요. 이거 아마 네이버 자회사일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 비타라는 데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프로그램이 이것도 95% 정도가 캐컷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캣컷을 좀 기초강의를 제 강의에서 다 들으신 분들은요. 그냥 화면만 봐도 대충 이거 무슨 기능이겠다 하는 느낌이 빡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됩니다. 얘는 아직까지 뭐 유료화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캣컷보다 특수 기능들이 조금 지원이 약해요. 예를 들면 얼굴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눕기 따주는 기능 같은 거 있죠. 그런 기능들은 얘가 살짝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좀 하고 쓰셔야 되는데 얘도 또얘 나름대로의 좋은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타를 캐컷의 약간 그 백업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캐컷에 있는 음악들이 아니라 뭐 스티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전부 다 독상적으로 얘한테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캐컷에 없는 것 중에 이렇게 지파이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 릴스 같은 거 써보시면, 페북 써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검색하면 굉장히 다양한 어, 움직이는 GIF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 기능은 캐컷에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캐컷과 비타 간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사람, 인물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뭐 보정 같은 걸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캐컷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합성하는 거 있죠. 배경을 지운 다음에 막 합성하는 거, 그것도 캐컷이 좀 유리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둘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캐컷이 유리화가 됐다면 우리나라 국산 프로그램 비타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제가 강의를 주로 이제 아주 간단한 짤을 만드는 그 과정들은 영상을 잘안 만들어요. 저는 원론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에 충실해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릴스라든지 캣컷 이런 거 강의들 보시면 뭐 트랜지션 같은 거 있잖아요. 손으로 쓱 지나가면 뭐가 바뀌고 하는 거. 사실 그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냥 컷 편집이에요. 컷 편집 하나밖에 안 하는 거고 촬영을 좀 잘한 겁니다. 촬영을 그런 효과가 잘 먹게끔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샘플 영상을 이제 리리스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뚫어져라 보면 그게 구분 동작으로 보여요 아 요거 촬영하면 되겠구나 요거 촬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촬영한 것들을 그냥 컷 편집으로 붙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캣컷이나 이런 비타나 그 외에 어플들 뭐 이런 거에서 정말 컷 편집 하나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어플을 내가 하나 다루겠다 하면 속속들이 다알 필요는 없지만 그 어플의 장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장점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전공자가 아니어도 뭐 학원 같은 데서 몇 심화씩 내고 배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유튜브에서 그 기능들, 고급 기능들을 다 배워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도 기초 강좌를 이 커리큘럼을 쫙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이유도요. 다 보고 심화 과정으로 넘어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설명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 단계별로 하나씩 따라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결국 여러분께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내 걸로 만들고 내 재화를 시켜야 그거는 다음번에 어떤 상황이어도내 나름대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 어, 그 점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 너무 막 단순한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저런 거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강의는 저는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에 튼튼해야 되는 것들만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가 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지.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뭐 11시 21분이나 되는데 오늘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이 시간에 뭔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대표였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